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미 성추행 이겨내고 은메달 정우 나중은 없을지도 하트 고백 멘탈코치 제가길 정우와 이유미가 해피엔딩을 맞았다. 지난 11월 1일 방송된 tvn 월화 드라마 멘탈코치 제가길에서는제가길 정우 역 괴차가울 이유미 역이 연애를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제가 기른 박승태 문성근 역의 함정에 빠졌다. 피를 흘리며 쓰려졌고 박승태의 딸박승아 박세영 역다 목격했다. 박승태 비서는 박승아에게 경찰 오고 있다. 의원님 따님이 여기 계셨다간 이라고 말했다. 박승아는 비서의 말을 끊고 나 의사예요. 그 경찰 내가 불렀고 이 사람 이대로 두면 죽을지도 몰라요. 난 의사고 한자 지킬 의무 있어요 라고 했다. 비서는 박승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떴다. 제갈 길은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 제갈 길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철저히 무력한 그 순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쪽팔리지 않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살고 싶다. 살아서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서 쪽팔려도 좋으니까. 나는 그냥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차가울은 상습범인 오달성. 허정도역에게 맞섰다. 차가울은 당신 지금 무섭지? 나. 내가 세상에 당신 죄 알릴까봐 무서워서 그동안 그렇게나 괴롭혔던 거야.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 그랬지. 당신이 있는 한난 절대로 안될 거라고. 잘 들어. 내가 있는 한 당신은 앞으로 절대 이 바닥에 팔못 붙일 거야. 당신이 상습적인 상추행범인 거 내가 세상에 다말할 거거든. 그 전에 자수하는 것도 용기야 라고 덧붙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제갈길은 의식을 찾았다. 박승아는 방심환 틈에 제갈길에게 기습적이면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박승아는 진짜 몰라서 물어요? 좋아하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차가을은 제갈길을 찾아왔다가 박승하의 고백 장면을 본뒤 눈물을 보였다. 이무결, 문유강역은차가울과 마주친 뒤 포옹으로 위로했다. 뒤늦게 제갈길이 차가울을 찾으러 나왔지만 이무결과 포옹 중인 그를 봤다. 구태만, 권울역은 기자들 앞에서 박승태의 비리와 맘행을 고발했다. 이에 박승태는 구태만에게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구태만은 박승태의 경고에도 끄떡없었다. 오달성의 사퇴를 위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똘똘 뭉쳤다. 경찰에 붙잡힌 오달성은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때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나타났다. 주장인 한여훈, 김시은 역, 은오달성에게 정식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오달성의 성추행, 구타, 욕설 등을 폭로했다. 제가 이기는 오달성의 불법 스포츠 도박, 승부 조작 증거를 내밀었다. 이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은 코치 없이 3,000m 개조에서 은 메달을 땄다. 평소 감정통유가 없었던 차가을이지만 목에 메달을 건뒤 눈물을 흘렸다. TV로 이 모습을 보던 제갈길 역시 눈물을 보였다. 제갈길은 스케이트장으로 차가을을 불러냈다. 차가을에게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것. 나중 말고 지금 해야 한다며. 해보자 그거. 나중은 없을지도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제가 이길은 사랑, 그 마지막 주문을 걸어본다고 생각했다. 차가울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